이거는 무슨 색일까? 반짝반짝한 황금색이야. 이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. 근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생겼을까? 검은색 죄, 죄가 생겼어.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색깔, 검은색이야. 이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었어.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.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위에서 돌아가셔서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어.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야. 그래가지고, 우린 다시 천국에 갈수 있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, 우린 이제 큐티아야 기도와 전도를 해야 돼. 여러 가지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을 도와줘. 내 말을 잘 이해했지? <웃음> 아니, 거기가 그렇게 지 말고. 반짝반짝 황금색이지?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야. 야, 그거 두고 해보라 그렇게. 그게 더 좋다. 이거 무슨 색이야? 어, 그거 화내면서 하면 안 되지. 알겠어. 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무슨 색이야? <대기야? 웃음> 안 하고 싶어. 아까 좀할 건가, 나를 것같은데 不行